여기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아프지, 올리. 피부병 생긴 거야? 아, 아, 올리. 당장 병원 가야 되겠다네요. 아씨, 아왜 그렇게 생겼지? 올리? 아 올리가 피부병에 걸려서 일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어 기다려, 기다려 줄게, 줄게. 좀만 얘기 좀 하고 알았어. <웃음> 얘기 좀 하고 줄게. 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아,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전에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예. 네, 이것도 이제, 약을 또 먹고서 이제 내일,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이제 받으러 갈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아, 피부병,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막 털이 빠지고 그러대요. 에이, 내일 가서.. 어 알겠어 그래서 기다려 기다려 내일 네, 가서 좀 차도 좀 확인하고 아.. 그거 맞게 또 처방을 해야죠 네. 어, 알겠어 밥 줄게 기다려 안녕하세요 예 네, 올리인데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게 원래 곰팡이면 이런 색이에요, 다? 네네. 어. 아이고. 아, 이거 아 대청소 해야겠다. 우리 아침 우리가 <웃음> 피부병에 걸려서 약, 약을, 먹는 약을 처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바르는 약도 같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먼저 알코올로 소독을 하는 거고 요거 솜을 같이 이용해서 같이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연고 요 연고를 이용해서 같이 예, 발라주면 됩니다 마무리로 근데 올리가 핥으면 안되긴 하는데 뭐 핥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발라야죠 아프니까 아이고 전쟁이 예상된다 올리야 전쟁이 어? 이거 오는거 아냐? 어? 약 벌려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좀만 참아 우리, 우리 약 벌려야 되는데 인마 올리 와약 벌려야 돼요 응. 털 빠진데 약발라야 돼, 올리 기다려. 잘했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우리. 아이고 올리야 힘들다 야, 응, 잘했어 약 발라주는 거 전쟁이야 올리야 보시면 털이 빠져있어요 이런 거 하얀 거 발라줘야 됩니다 자고 뭐. 그렇지 약발르는 행위는 아주 좋은 행위야. <웃음> 내가 무슨 말 하냐? <웃음> 어? 무슨 말이야, 우리야? 우리야 기다려봐. 큰거 있어. 응.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다 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알았지? 이거를 피부가 나올 때까지 한 일, 일주일이 뭐야? 한 4주에서 8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걱정되는 분이. 어, 뭐 더, 뭐냐. 진행되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새로 생긴 데 혹시 발견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고. 예. 어, 네. 네. 뭐더 진행되진 않, 않은 응,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색깔도 지금 좀 꺼내진 것 네. 같기도 하고. 저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네 음. 약은 계속 발랐었거든요 저녁에. 넌왜 <웃음> 의사선생님이 잡으면 가만히 있냐? 어? <웃음> 내가 잡으면 <웃음> 그렇게 막. <웃음> 저는 어려우니까요. 아, 내가 느끼는거 보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호자님은 네. 아이가올 원리가 친숙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거야. 자기 이쪽에는 계속 아직도 각질이 좀 있는 예, 거기 각질이 예, 다 이제 곰팡이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도 다 깨끗해질 좀, 때까지는 예. 계속 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고 예. 네, 앞쪽은 이게 이제 추가로 생겼던 부분이잖아요. 예 맞아요. 이쪽은 이제 병변이 오래 되지 않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예. 반응성이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거요 예. 생긴 지 얼마 안돼 고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예. 빨리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쪽 위주로 계속 체크해가면서 예. 약은 계속. 예. 먹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약을 이 같이 예,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히려 <웃음> <울려> 다행이다. 오케이, <웃음> 잘했어. 우리야, 제가 피부병 때문에 올리 병원 좀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확인하자. 거의 다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요. 예전에 여기에 이제 그 피부병 이 있었는데. 보여줘, 볼자 예, 지금 뭐 이거 없죠? 예전에 여기 어떻게 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등 뒤에도 보시면은 구멍이 두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영상 보시면은 이 발등 발등에 이제 구멍 한두세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두세 개도 지금 다 없죠 아, 처음에 왔을때 원래 발견했을때 첫날은 몰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막 그런게 털도 많이 빠져 있고 막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한달 된거 같아요 지금 고쳐준지 예,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노력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올리야, 절대 뭐 돈이 아깝다는 건 아니고, <웃음> 올리가 괜찮으면 됐어. <웃음> 어, 절대, 절대 내가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다, 올리야. <웃음> 어, 그냥 나의 노력 좀 알아주라, 올리야. 알았지? <웃음> 근데 뭐, 지금 올리가 지금 금세 커서, 뭐 아직 완벽히 난건 아니고, 듬성듬성 좀 약간 좀 피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약을 지금 먹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무튼, 처음에 피부병 봤을 때, 울리가 무슨 큰 병난 줄 알고, 그래서 누가 그거 유기했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그냥 피부병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더라고요. 아, 지금 보시는 오른쪽은 피부병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이쪽 수염이. 네, 수염이 원래 있는 거고. 우리 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피부병 걸린 걸, 첫날,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나중에 고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이렇리 <웃음>